우리끼리 음? 은밀하게 놀자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웃음> 했을 뿐이 슬림 이제 슬슬 팬 이름도 정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불쌍... 너밴 안돼 안돼 아. 아 이거 참 신입들이 신입들이 몇몇 보여서 참 좋아 아무래도 게임 특성상 이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게임이 어 홍보요? 아 홍보하지마. 뭘 홍보를 해. 우리끼리 응? 은밀하게 놀자고. 제가 해야 할일을했을 <웃음> 뿐이에요. 아뭐 대기업 되면 좋긴 한데 저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어요. 숨은 맛집 같은. 여기? <웃음> 그거에 대해서 뜯어말리진 않는데 다른방 가서 홍보하는 거는 근데 너무 억그로 끌진 마세요. 피해를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뢰 되는 일이라 뭐 성격상 난 피해주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아시죠? 우리 인체에 뼈가 몇 개지? 아 만들 수 있어요? 저저저 저, 저 녀석! 여자를 살리려고 하고 있어 그냥 푹 쉬세요 플이드 스스 팬이름도 정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불쌍... 너팬 자식 싶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프롬 관련된 것만 하지 말고 진짜 저만의 그팬 이름을 짓고 싶긴 한데... 아니야, 근데 만약 다른 스트리머랑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엉촉덩 엉촉당하니까 만약 다른 스트리머가 엉촉당이 뭐예하는 엉덩이인가 촉촉한 단체야 하면은 아, <웃음> 이 사람도 정상이 아니구나 <웃음> 아니 난 그럴까봐 난 그래서 싫어 좀 정상적인 걸 하자 아니야, 우린 부끄럽지 아니,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웃음> 내가 부끄럽다고 <웃음> 야, 니들이 안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 야, 내가 부끄럽다고 <웃음>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 어, 안가? 안가? 아, 이 자식들. 초능력 아좀 봐야 되나 진짜. 얘또 오... 뭐야? 아! <웃음>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림없지. <웃음> 내가 이걸 한두 번 하나. <웃음> 잘 알아두세요. 나이스. <웃음> 아, 선생님들. 좀좀 저리 가가 주시면 안 돼요? 어. 제발 좀 저기로, 저기로 좀 꺼져주시면 안 돼요. 이바 저리 믿겨 친구. 내 시야에 좀 사라져주시면 안 될까요? 아, 내가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잖아. 아, 이거 안 찍힌다. 더 멀리 가야 돼, 이거. 더 멀리 더. 이게 좀, 장소가 좀 이상한 게. 됐어. 빨리, 빨리 가십시오. 촉촉하게 아, 만들어. 대체 내 방송은 왜,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왜, 왜,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아. 아, 이 자식. 오늘은 안 떨어지네? 제발 떨어지십쇼, 제발. 네, 알겠습니다. 응? 어? 뭐야? 아, 뭐야? <웃음> 떨어진 거야? 그러, 그러게? 아니, 암령보다 말을 잘 들어. <웃음> 성자보다 말을 잘 듣는 거같아 137일 남았다고? 이제 슬슬 2차 트레일러 같은 거 나오,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아나 맞아 전에 게임스컴이었나 어디였나? 그, 그 게임쇼 있죠? 어, 아 깜짝이야 네가야네가 아, 아, 아. 네가 거기서 나와? <웃음> 그 그러니까 아무튼 게임스컴 맞을 거예요 분명히 반다이 남고 참여해가지고 엘든링 나온다고 했거든요? 야 근데 난 진짜 인사만 하고 나갈 줄 몰랐어 수길농무 새끼다 아니까 이거 나는 뭐 게임플레이라든가 뭐 베타신청이라든가 난 그런 거 나올 나는 소식같은 나이 악물고 영사 하나도, 그러니까 정보 하나도 안 풉니다 진짜. 그러니까 말만 말만 주구장창 내심하게 네, 말하면 진짜 입만 털고 있어요 지금. 사실 트레일러만 만든 게 아닐까?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No, no, no, no. <웃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 그런데 이거 움직여도 되는 거야? 하다가 하다가 좀 움직여도 되나 이거? Power! <laughs> Power! <laughs>